무상한 거는요 무상한 거는 무아라는 거예요 이아 라고 해서 또나 그러지 마세요 이 변치 않는 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인도사상에서 나온 건데, 그러니까, 제법, 무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법이나 재행이나 똑같습니다. 예? 제법이란 게 따로 있고, 재행이란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둘 다다 다 제법이라고 써도 되고, 둘 다다 다 재행이라고 써도 되요 모든 사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제법, 무와 재행, 무상,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걸 쓴것 뿐입니다. 그럼 이건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응? 응.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이 없어지니까 모든 것은 어떻게 돼? 실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법 무하라는 말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는 라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은 제법 무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이, 이, 이, 삶은, 이 삶은, 이거는 뭐라고 표현하면 일체 계곡을 해. 모든 게다 고통이다. 그니까 러또 어떤 분들, 아, 나 즐거울 때도 있는데. 물론 즐거울 때도 있지. 근데, 이, 우리가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느끼는 쾌락이란 거는 불교에서 즐거움으로 보질 않아요. 예를 들어볼까? 여러분들 혹시 배고파 보신 적 있어, 배? 예? 되게 고픈 적. 그때, 눈에 밥밖에 안 보일 때가 있다면. 저도 그, 저, 뭐야, 그, 철야 단식 기도 같은 건지, 단식 정근이지 기도가 아니라. 정근 같은 거 해보면요. 만 사흘 지나갈 때가 제일 배가 고파요. 내가 심지어 어떤 경험까지 했느냐 하면요. 이 어설프게 시작을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저 부처님 앞에 향노 있잖아 예? 여기서 밥 냄새가 나더라니까 아, 거짓말 아니에요 그리고 저저이 저 향노 이렇게 놨죠 그게 젓가락 통 숟가락 통로 배요 아, 거짓말인가 한번 해보시라니까 만사흘 만사흘 지날 때 대충 그래요, 대충. 근데 그걸 딱 지나고 나면 다시 배고픈 줄 몰라. 그럼 한, 막 일주일 그냥 가는데, 한 마흔살 지날 때 그렇게 고프더래. 아니, 여보, 께향로에서밥 냄새가 어찌 나요, 그래? 근데 내 코에는 안 되니까. 얼마나 배고프고 그러면, 또 졸릴 때 있잖아, 그냥. 내잠 한숨만 자면 한두 번도 없겠다는 사람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배고플 때밥 먹는 게 즐거움일까요? 아닐까요? <웃음> 예? 즐거움 맞죠? 졸릴 때 사는 거니요. 근데 즐거움이 아니란 소리 내가 할 수가 없는데, 예? 밥 먹는 그 자체가 있죠? 밥 먹는 그 자체가 참으로 즐거움이라면, 계속 먹어도 즐거워야 될거 아니야? 야, 숟가락, 야, 이 사람아, 계속 더 먹어, 더 먹어. 그래도 즐거움이야, 그게? 그, 나중에 나 죽여라, 그럴 거야 예? 네? 자는 게, 자는 그 자체가 진짜 즐거움이라면 계속 자라, 그러면 어떨 거야? 계속 자라, 그러면. 눈은 뭐 알았더니, 더 자라, 더 자라. 그, 나중에 나 죽여라, 그러지. 그러니까, 그거는요, 상대적으로 느끼는 순간적인 쾌락에 불과한 거지, 그건 즐거움이 아니에요. 그런 거를 즐거움이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 이거야. 네? 저도 그저 같이, 이 저, 저, 저, 저, 저그 철회 단식 정거원 중에요, 어느 정도 잠을 잘 자는 친구를 한번 보긴 했느냐 하면요, 이제, 저녁 때 끝나가지고 밤에 잤거든요, 밤에, 그 그러니까 이제 전부 자고 일어났잖아. 그 다음날 아침에 이어서은안 일어나는 거야. 계속 자. 그 다음날 밤에 하도 자서 깼어.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이틀 잔거 아니야? 이틀 깼어. 그런데도 아직도 밤이네 그래, 또 자. 예, 네? 하루 지나가고 깼는데 지가 눈을 떠보니까 밤 아니야. 그러니까 아직도 밤이래. 이게 뭐... 이틀을 자고나 그런 사람도 보긴 봤는데 그래도 결국 이틀 이상은 못 자대. 그럼 불교에서의 그저 부처님이 말씀하신 즐거움이라는 건 그런 상대적인 쾌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 자도 즐겁고 안 자도 즐거워야 돼. 예? 먹어도 즐겁고 안 먹어도 즐거워야 이게 진짜 즐거움이지. 맛있는 거 먹을 땐 즐겁다, 떠 없을 땐 짜증 냈다. 이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즐거움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순간적으로 느끼는 쾌락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그 쾌락을 잠시 느끼면서 살지만은 전반적으로 중생의 삶을 보면은 결국은 괴롭다는데 떨어지고 만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괴로움을 이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생노병사가 예, 괴롭고, 그 다음에 이제, 애별, 애별이고, 사랑하는 사람은 헤어져서 괴롭고, 예? 원증, 회고, 예? 원한지고 미운 사람은 만나서 괴롭고, 구불 듣고, 얻고 자는 건 얻지 못해서 괴롭고, 마지막에 오음성어, 차우가 돼이놈은 몸뚱아리가 뭐 왔다 갔다 하니까 다 괴롭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은 괴롭이라고 그런 거 이런 삶은. 그런데 이 삶이 어떻게 돼? 이 삶을 표현을 열반 적정 그래. 열반이라는 말을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상하게 쓰더라고? 누가 열반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그게 열반하고 죽는 거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래? 열반이 니르바나인데, 네? 니르바나인데요. 이 열반이란 말이 열반이란 말이 본래 의미가, 예? 본래 의미가, 이저 타오르는 불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후루 타잖아요. 그걸 확 불면 꺼지죠? 그래서 그 불어서 끝나는 말 뜻이나, 불이 꺼진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원래 뜻은. 예? 그러니까 불이 꺼진 상태로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이해하시려면요. 부처님의 첫설법을 들어보셔야 돼. 부처님께서 노기원에서 있죠. 노기원 제일 처음 노기원에서 카운딘디아 다시 말해서 우리 교진여라고 그러잖아. 왜 그분의 네 명에서 다섯 오비구라고 그러죠. 오비구를 이제 교화하시고 나서 야사 같은 분들이 또 와서 총 60명 부처님의 출가 제자가 60명이었을 때 어느 날그 60명이 다 돈을 얻어서 그분들을 딱 맞았어요 부처님이 그래가지고 그분들에게 뭐했냐면자 비구들아 유행하라 그랬다 길을 떠나라 이거예요 예 어. 세상을 불쌍히 여의고 천상 인간의 안락을 위하여 이러셨다 떠나라고 그러면서 두 사람이 한 길을 가지 마라 그러셨어요 예 그건 세 사람이 가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바쁜데 뭘부식가자 예? 그, 가서 뭐 하랬냐? 가서, 말을 하는데,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의리와 문구가 부족한 법을 써라. 그, 러니까 불법이라는 건, 처음도, 중간도, 끝도 다 좋은 게 불법이에요. 그리고, 몸으로는 청정한 행을 나타내어 보여라. 예? 세상에는 심한에 마음의 눈에, 더러움이 적게 덮인 자도 있다, 이는 게. 그러나 그들도 법을 듣지 못하면 타락하고 말 거다. 나도 법을 설하기 위해서 우르빌바의세난이가마 그 장군촌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우르빌바의세난이가마로 간다. 그 우르빌바가 뭐 하는 데냐 면 부처님께서 6년 고행하신 장소예요. 응? 그리 가셨다말 그리. 가셔가지고요, 거기 카샤파 3명제가 있었어요. 우르빌바 카샤파. 가야 카샤파, 나디 카샤파, 의 삼형제가 있었는데, 우르빌바 카샤파가 제일 맏형입니다 이미 나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당시. 부처님은 세속연세로 서른다섯이고. 그, 분한테 찾아간 거야. 그럼 같은 그고행님의 같이 있었으니까 아, 알거 아니야? 서로 소문은 들어서. 하룻밤 자고 가자. 이, 우르빌바 카샤파가 보니까는 아직 이, 이 부처가 된건 모르는 거야. 그냥, 젊은 수행으로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 재워달라니까 그러마 그러 그런데 그 그분이 석굴 있죠 석굴 석꿀. 석굴에 뭐가 있었냐면 그저 용 있었어 용용 화룡이라고 그래요 화룡 화룡 화룡이면 뭐야? 불을 막 내뿜는다, 그말 아닙니까? 화려용, 그렇죠? 근데, 인도에서 용이 뭔, 지 혹시 아세요? 예? 코브라, 코브라. 예? 우, 리나라에선용 걸으면 청룡, 황룡,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청룡이니, 황룡이니는 그런, 그런 모습을, 모습의 용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중국하고 우리나라, 일본밖에 없습니다. 인도에서 용이라고 번역된 게 나가거든, 나가. 나가, 나가, 라자는, 나가가 이 코브라예요. 라자가 왕이란 뜻인데, 나가, 라자 그러면은, 뒤에 라자가 붙으면 큰걸 얘기해. 그러니까, 나가, 라자를 영어로 하면, 킹 코브라가 돼요. 코브라. 이제 이런, 그러니까, 활용이니까는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죠? 도끼가 막 불처럼 나오는지. 그 방에 들어가서 주무시겠다고 그런 거야. 그니까, 러 거기는 안 된다, 그, 예? 거기 들어가면 날 아침에 끝나는데, 뭐, 에? 그래도 굳이 거길 들어가시겠다고 그런 거야. 어. 어쩔 수 없지. 그래가지고 보면은요, 그, 그분이요, 가샤파 그분이 잠을 못 잤다는 거야, 거기 집어넣어 놓고. 새벽에 딱석출문을 열어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그어마어그 활용이 말이야, 째! 해져가지고 부처님 바로 안에 들어있더래는 거 아니야. 바로 안에.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에 자기가 평생 수행인 게 말짱 헛 수행이다 싶어가지고 그뭐 재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그냥 앞에 그 나이란 자가에 나다 버린 거야. 그 밑에 하류에 동생이 두분 살고 있었거든. 아침에 이제 강에 가그 목욕하러. 그 사람들 은맥 아침에 강 강에 강에서 목욕해요. 가보니까 자기 형이 쓰던 희가막 떠내라고 하던 이게 무슨 일인가 동생 들이 와보니까 이렇게 된거야 나는 이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따라갈 테니까 너희들 만들어라. 응? 그래서 그때까지 그 수행하던 거 모든 걸다 거 버리고 그삼명제의 그 그룹이 저그 천명이에요. 천명. 예? 그 천명이 그 시간부로 부처님 제자가 된 거예요. 출가 제자가. 단, 이제, 이, 저, 이 저, 저, 용이 작아져서 바로 안에 들었다는 거는, 그거는 어떤 물질적 해석은 좀 곤란하겠죠? 예? 만화가 아닌 다음에. 예. 근데, 이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개 같은 거 보시면 말이야, 응? 엄청나게 큰놈 있잖아, 이거. 무서운 놈. 이 놈이 맞으면 은 큰데, 예? 이게 내 품에 딱 들어오면 아무것도 아 그런 면에서 생각해도 되고, 저, 저는 그런 분을 아직은 못 만나는데, 이럴 테잖아. 남자가 이렇게 등치도 크고, 어? 자세, 크단 말인데, 원체 이쁜 여자를 보면 그 앞에 가면 작아진다며. 아, 그렇다, 그래. 이렇게 몸집도 크고 그런데, 예? 자기부도 작잖아 여자는 일반적으로는 작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쁜 아, 여자 앞에 가면 작아진다래 이렇게 어떻게 작아지는 키가 작아진지 뭐 이게 줄어든지 내가 모르겠지만 막 그런 쪽에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무튼 그그 천명을 데리고 이제 우르빌바 쪽에서요 이가야산 쪽으로 오다 보면요 채못 가서 그 상두산이라는 게 있어 상두산 가야산이라고도 호기하고 상두가 코끼리 머리죠, 이게. 바위산인데바위산바위산인데 바이산. 코끼리 머리처럼 생겼어요. 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산에 올라가신 거야. 상두산에. 지금 거기 송신탑만 하나 더서 있는데. 올라가셔가지고 보니까 저녁대야, 이게. 저녁대는 게 가야성에 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저녁이니까. 그래서 그불 들어오는 걸 보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있는 거야. 그게 유명한 거. 이게 상두산의 설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 설법을 비교 종교하는 사람들은요 기독교의 산상수훈에 비유하는 말이에요 거기서 뭐라고 러셨냐 모든 것은 탄다 그러셨다 탄다 응? 눈이 탄다 눈 눈이 탄다 눈의 대상이 탄다 눈이 닿는 거 모두가 탄다 에? 무엇에 의해 타느냐 나는 부처님께서 나는 탐욕의 불에 에? 노여움의 불에 어리석음의 불에 뭐 등등 있죠 그런 불에 의해서 탄다고 말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다음에는 귀가 탄다 예? 귀의 대상이 탄다 귀가 닿는 거 모든 것이 탄다 이러면서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눈귀코혀몸 마음 여섯 개 감각기관 하나씩 들을시면서그 타고 있다라고그 번뇌 에 타고 있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번뇌가 들끓고 있는 상황을 부처님이 탄다라고 표현을 하셨다니까, 처음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애간장이 탄다, 뭐 그런 게, 예? 뭐 정염에 불타는 눈, 뭐 그런 거 있잖아, 왜? 예? 예 또뭐 석탄, 배탄 타는 데 연기나 나지만, 인해 가슴 타는데 연기도 안난데 우리도 탄다라고. 예. 그럼 이런 상태가 전부 꺼진 거, 꺼진 거. 이런 것이 전부 꺼진 상태 이거를 부처님이 니르바나라고 그러신 거야 죽는 게 아니고 근데 왜 죽는다는 것을 쓰게 되느냐 하면 이거는 부처님의 뜻하고 전혀 관계없이요 부처님께서 인멸하신 후에 부파불교가 생겨요 거기서 특히 그설일초의 유부라는 부파가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자, 수행을 해보니까 예? 다른 번뇌는 다 끝났는데 이놈은 몸뚱아리가 있는 이상은 예? 먹기도 해야지 입기도 해야지 쓰기도 해야지 그렇죠? 이것도 귀찮다 이거야 이것도 이것도 귀찮으니까 먹는 것도 귀찮고 입는 것도 귀찮고 씻는 것도 귀찮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 나는 완전히 번뇌를 못 걷는다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먹는 걱정 입을 걱정 쓸 걱정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지, 뭐. 방법이 없잖아. 예. 네. 그래서, 몸뚱아리가 남아있는 하는 유여 열반, 의지처가 있는 열반. 몸뚱아리 마저 없어져야 무여의 의지처 마저 없어졌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죽음이 열반하고 동일시 되게 쓰이게 된 뿐이에요. 그럼 이게 잘못이지. 네?